자이 인사를 다시 할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이 구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들 뭐 어,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심리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전해 드리고요 어, 다수 또 영상이 좀 무거워질 수 있으니까 제가 어, 밝은 기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스마일 채널이 갑자기 이상한 채널로 바뀌고 어, 해킹을 당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고, 어, 일단 빠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완전히 복구가 되었습니다. 예, 계정이 완전히 복구가 되었고, 음, 기존에 한 3,000개 있던 영상이 지금 다 사라져 있을 텐데, 지금 한, 한 1,000개 정도까지 복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기다려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 채널이 복구될 수 있도록, 정말 제 주위에 진짜 많은 매니저님들이, 어, 같이 힘 모아서, 어,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네 가지 챕터로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챕터는 해킹당한 썰아 아무래도 어 우리 구찌여러분들까지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썰 듣듯이 어 살아 돌아온 썰 들려준다 이런 느낌으로 제가 아와 지금 그래도 웃으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를 좀 말씀드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굿즈 여러분들에게 어떤 공지를 말씀드려야 될거 요런 것들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어, 유튜브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평소에 뭘좀 조심해야 되는지 요거 말씀 좀 드려 보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어, 저처럼 지금 해킹을 당해서 해킹을 당한 유튜버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상당히 많이 이 수법이 퍼져나가고 있고 음, 유튜버들이 많이 피해를 봤거든요 저만 피해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황하신 분들이 막 검색을 할 거예요 저조차도 그랬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진짜 이 정보는 되게 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해킹당한 유튜버 분들이 있다면 뒤로 넘기셔서 바로 여기부터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첫 번째 해킹당한 썰 가보도록 할게요 <웃음> 그게 이제 형이 이제 어... 음 어느 날 아침이었지 그 이틀 전이야 어 이틀 이틀 사이 좀 늙은 것 같아 내가 이틀 전 아침에 이제 눈을 딱 떴지 어 아침에 눈을 떠서 주로 이제 내가 뭐 세나 레볼루션 이런 거 이제 오토 사냥 터돌려놓고 자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딱 들어서 이제 이마 이거 오토 사냥터 좀 바꿔주고 해야 되니까 일단 먼저 그 게임부터 봐요 눈 뜨자마자 게임을 좀딱 보는데 뭐라 사냥이 내려가 있는 거예 내려가 있고 어 독일에서 로그인 시도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맞나요? 이렇게 뜨잖아요. 그 2차 인증이거든, 그 2차 인증. 아, 그 자식 그게 뜨는 바람에 지금 오토가 멈춘 거야. 그래서, 아, 짜증났지. 에이, 자식이임니 데뷔 네 지금 밤새 사정해야 되는 게 멈췄네, 이거. 독일? 독일에서 안 했지. 아니요. 했지. 아니요를 터치를 했어. 그, 그 당시에도 아니요를 누른데, 아, 아니요를 누르니까, 어, 그러면, 어,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는 모든 계정에서 로그아웃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간 약간, 순간이에요. 순간 약간, 어? 약간 불안한 느낌 들어서, 어, 혹시 모르니까 로그아웃을 해라라고 했어요. 이제 로그아웃 해야, 어, 나는 그냥 다시 로그인하면 되고, 혹시 독일에서 누가 로그인 했다면, 로그아웃 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로그아웃 해라. 오케이? 했거든요. 얘를 했어. 그런 다음에, 약간, 어, 진짜 나 이제 로그인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내 채널에 이제 로그인딱 하려고 하는데, 비밀번호를 넣으니까, 어떻게 됐겠노? 비밀번호 틀렸다는 거야. 어. 응? 밀번호 틀렸다고? 내가 막 자다 일어 나고 손가락이 이다다다다아내 손가락이 요즘 왜 이러냐 이거, 뭐, 어? 대문자를 쳤나 내가 뭐이안 되는 거야. 이제 그때 이제 약간 첫 번째로 이제 약간 어? 먹고, 약간 먹고 정도지. 그때는 아직 놀래긴 좀 이르지 뭔데? 그래가지고 먹고. 어밀번호 찾기가 있어요. 비밀번호 찾기 구글이 되게 잘되 있는 게 뭐냐면 혹시 내가 뭐비밀번호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내가 전화번호를 등록해 놨거든 내 전화번호 근데 전화번호로 인증번호 받으면 바로 비밀번호 바꿀 수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내 2차 이메일 주소 등록해 놨어요 그 네이버로 딴 걸로 해 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뭐 안되면 뭐 네이버로 코드 받아서 넣으면 비밀번호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알았어 핸드폰으로 전송해 봐봐 하는데 핸드폰 번호 뒷자리는 뒷자리 뒤에가 약간 공개가 되거든요 전부 xxx 돼 있고 뒷자리 번호가 내 번호가 아닌 거야. 어? 핸드폰 번호가 내 번호가 아니야. 이때 이제 갑자기 뭐빵한대 맞은 것 같았어요. 내 번호가 아니다? 이거는 뭔가 어 먹고가 아니라 어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왜내 번호가 아니지? 코드를 받을 수 없는 거야. 와 진짜 그때 갑자기 진 심장박동 수 심장박동이 막뚝뚝뚝뚝 뛰는 진짜 겁나 갑자기 빨라지면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잖아서 이게 뭐고? 이거 왜 이랬노? 진짜 그렇게 되는 거죠? 알겠지? 진짜, 생생하지? 재밌게 얘기해줄게, 이거는. 개삽됐구나. 그래서 막, 뭔가 다른 방법으로 시도도 했거든? 다른 방법 시도했는데, 그 이메일, 이자 이메일, 이메일 주소가 나와요, 이메일 주소가. 근데 이메일 주소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기존에 내 이메일이야. 지금 내 이메일, 비밀번호 없어. 내가 로그인할 수 없으니까 받아봤자 돼. 두 번째 이메일이 내가 모르는 이메일로 돼 있어. 처음 본 이메일 주소인 거야. 어? 프로다 이런 느낌이지 어떤 느낌인지 알죠 이거는 킬러 중에서도 프로 킬러의 짓이다 이런 느낌 있잖아 삽됐다 그래가지고 막 떨리는 목소리로 이제 우리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무슨 소리고 이러면서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몇초 걸려 그럼 경찰한테 신고를 해 보세요 내가 경찰한테 111을 해가지고 경찰한테 일단 신고를 했어 사이버 수사대로 신고하고 싶다. 해서 다른 번호 안내해 주더라고. 다른 번호 안내 받아가지고, 막 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 그, 어떻게 이렇게 해킹이 나겠다고, 어, 접수를 하는데, 그 접수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내가 옛날에 사칭범 잡기 때문에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당장 어떻게 될수 있다는 게 아닌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사이버, 그, 그러면 인터넷으로 접속하셔서 사이버에서 뭐 사건 경위해가지고 접수를 하라거든. 접수해가지고 한 2주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경찰서에 직접 내가 나가야 돼. 경찰서 나가가지고 경찰이 막 얘기하는데 그 경찰이 뭘잘 알겠어요? 잘 모르거든? 그래가지고 막 그때 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사칭범이 피해를 입힌 게 있냐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피해? 내가 당장 어떤 뭐 금전적 피해나 무슨 도용 피해나 이런 건 없었어요. 사칭범이 내 이벤트로 사칭해가지고, 막, 구독자들에게 접근하고, 막, 이런 게 있었다. 내그 말이 있요 나는 피해를 받는 게 없으나, 우리 구독자님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해줄 수 있는 게 없대. 왜? 피해를 본 구독자가 신, 고를 해야지. 왜 내, 왜 내가 신고를 하냐, 이거야. 아니, 우리 구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요. 이걸, 이거는 사칭범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내가 그때 막 열변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시니컬한 표정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본인이, 피해를 당한 사실 입증하지 못하면 도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무슨 뭐 법정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뭐 어떤 증거 있나부터 해가지고 뭐 어떤 그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그거에 안 맞으면 내 아무리 지금 구독자를 도와주고 싶다고 울부짖어도 그러면 내 명예는 어떻게 할 건데 어, 내가 한 이벤트가 이렇게 됐으면 내 명예도 훼손이 되지 않느냐 아, 그건 또 다른 문제 그러면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야 되는데 그럼 고소할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하여튼 그게 딱 떠오른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사이버 수사대 에 신고한다고 될 일은 아니구나 라는 것이 빨리 느껴졌어요 그들이 독일에 있는 독일에 있는 해킹범을 잡아줄 것입니까? 그리고 내 계정을 살려줄 수 있을까? 아 순간 이이쪽 라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쪽 스톱하고 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 다음 떠오른 게 구글을 찾아가야 되겠다 였습니다 어. 찾아 근데 내가 옛날에 구글 초청 행사 이런 데 가봐서 아는데 구글이 내가 찾아간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 아마 앞에서 경비랑 막 씨름 하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뭐 어쩌겠노 그래도 찾아가 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 해봐야 되겠다 싶은 거는 지금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매니저님들에게 지금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알려서 지금 제가 이제 머리가 띵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혹시 어떤, 제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좀 머리를 맞대주시면 감사하겠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그야말로 도움, 요 헬프 요청을 다한 거예요. 제가 아는 몇몇 매니저님들에게 보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구글에 가보려고 하는데, 어, 매니저님이 이제 한 분씩 답장이 오는 거예요. 어, 지금 채널 보니까 지금 해킹을 당하신 게 맞네요. 자 지금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부분인데 구스마일 채널이 지금 해킹을 당했습니다. 보면은 이제 구스마일 검색해서 채널을 검색해 보면 무슨 이더리움 코프인가 뭔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 영상들은 지금 하나도 뜨지 않고 음, 영상들이 다 사라진 걸볼수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이더리움 뭐 해가지고 뭐 비트코인 관련해서 뭐 그런 건것 같아요. 커뮤니티는 또 이게 그런 살아 있네. 지금 보면 이제 바이러스가 지금 악성 코드가 걸려 있거든요. 해킹을 당한 부분이고 요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어 매니저님이 이제 한 분씩 답장이 오는 거예요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라든지 이런 답변들이 오기 시작했고 그거 자체가 굉장히 힘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온 답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링크입니다 이어 링크도 어 제가 영상 설명란에 남겨 놓겠습니다 혹시 같은 피해를 입으시는 분이 있다면 이 링크가 일단 첫 번째 시도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터치하면 은 어 계정에 로그인할 수 있다면 이렇게 조치를 해라. 그러면 영상을 복구할 수 있겠다라는 어, 탭이 나오고요. 처음에 그다음에. 어...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없는 경우 이런 이런 방식으로 복구를 시도해 보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첫 번째는 당연히 제가 로그인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복구를 시도해 보라 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아마 대부분은 해결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해결이 안 됐는데 그 상황을 한번 보시죠 로그인을 할수 없는 경우 복구를 누르면 겪을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어, 지금 모든 것들을 좀 기록해 두려고 합니다. 저는 아마 해결을 할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일단 해결된 유튜브 계정 아 해결. <웃음> 해킹된 결해 유튜브 계정 해결. 그래가지고 뭐 내가 변경하지 않은 사항이 발생했고 채널명이 바뀌었죠. 지금 그리고 누군가가 음, 이상한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비트코인 관련된 이거는 틀림없이 해킹으로 보이는 부분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구글, 계정인에, 구글 계정에 로그인 할수 있음 상태면 요 단계에 따르면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지금 로그인이 해킹을 당했는데 어떻게 로그인 을 합니까 그죠 몰라 뭐 해킹해서 영상만 바꾸고 로그인 할수 있는 상황이면 이쪽으로 가면 되고 이제 구글 계정에 로그인 할수 없음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네, 계정에 로그인 할 수가 없는데 그럼 이제 지메일 복구 그래서 이렇게 로그인을 해 보려고 하면 예 기존에 제 비밀번호를 넣고 로그인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뜹니다 계정 복구해서 어 본인 확인을 진행하면 원래 이제 새 비밀번호를 받고 쉽게 되거든요 근데 정말 이 해킹범 좀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연결했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근데 전화번호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어. 할 말이 없는 부분입니다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제 전화번호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복구 이메일 주소를 받을 수가 없겠... 복구... 복구 문자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른 방법 시도를 해보면은 이제 이메일로 받는 부분이 있죠 이메일로 인증코드를 받아야 되는데 정말 당황스럽게도 기존 계정, 어, 기존 지메일로 인증코드가 포함된 이메일 받기. 이거는 제가 로그인을 할수 없으니까 받을 수가 없겠죠. 근데 그 밑에, 저는 어, 처음 보는 이메일 주소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메일일까요? 해킹범이 이메일조차도 바꾼 것 같습니다. 복구, 복구 시에 받을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바꾼 것 같아요. 아, 정말 기가 막히는 부분이고요 어, 이거 뭐야? 한번 그냥 눌러봤는데, 이게 왜 오지? 이때 진짜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내가 등록해놓은 2차 이메일 주소가 하나 있거든요. 그쪽으로 온 거예요. 이게. 저 코드를 이제 넣으면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원래는 그래요. 자, 넣었죠?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와 이게 진짜 와... 무서웠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이게 정말 그 희망 고문 수준이네요 왜냐면 처음 시도했거든요 저는 하다가도 해결을 하는 순간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 시도해 보는 부분인데도 실패한 시도 횟수가 너무 많음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둔것 같네요 해킹범이 잘못된 시도 횟수가 너무 많아 사용할 수 없다. 와 기가 막힙니다. 다만 이제 몇 시간 후에 다시 시도해 주세요가 떴기 때문에 제가 또 희망을 품죠. 몇, 몇 시간 뒤에 후에? 몇 시간 뒤에 다시 하면 되겠구나라는 희망을 품었는데 어, 아마도 그 해킹 범이 계속해서 이 시도를 계속하고 있겠죠. 뭐 계속해서 시도를 해서 이걸 막아버리는 것 같아요. 몇 시간 뒤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계속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도를 뭐매크로를 돌려놨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어차피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해킹범의 수준이 장난 아닌 놈이구나 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구나 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서 유튜버들이 계정을 찾아가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걸 다 막아놨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저는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또 다른 매니저님이 보내주신 카톡이 바로 이런 카톡입니다 어, 이 카톡을 보므로 해서 아 나만 피해를 입은 게 아니구,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렇게 해킹을 당해서 유튜브 채널이 날라갈 뻔한 혹은 날라간 사람도 있습니다 날라간 사람들 그런 분들의 영상을 이제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일단 들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채널 찾기 성공하셨는지 를 들어봐야 되겠다가 먼저였습니다 제가 그거를 하게 해보지 않았다면 정말 무작정 또 구글을 찾아갔겠죠 어... 근데 찾아가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미 찾아가셔서 실패한 분의 글을 보 영상을 봤어요. 그 영상을 보고 아, 찾아가는 거 아니구나라는 걸 바로 알게 됐고 막 옷을 막 입고 하는 걸 일단 내려놓고 이게 해결 방법이 아니구나. 어. 무작정 찾아갔던 그분도 절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어떤 담당 매니저님하고 미팅 약속이 있지 않는 이상 구글은 앞에 그 경비분들도 있고 이렇게 카드를 대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하철 통과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막 되어 있고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도 아마 제가 제 기억으로는 엘리베이터에서도 뭘 찍어야 그 층이 눌러졌던 것 같아요. 여하튼 굉장합니다 보안이. 그래서 어, 내가 가서 막 그런다고 땡깡 치긴다고 어떻게 누구 아무도 만날 수 없어요. 그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미리 또 가셔서 고생하신 유튜버분의 영상을 보고 그건 일단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지금 요 영상 이렇게 대체하세요 한요 영상 있죠 이 영상이 저한테 진짜 큰 힘이 됐어요 이 영상이 일단은 패닉에 빠지는 걸 막아줬습니다 아 찾을 수 있구나 라는 걸 확실히 인지시켜줬고 그것 때문에 제가 약간 패닉에 빠져서 허둥대던 거를 약간 마음을 가라앉히고 트림없이 찾을 수 있겠구나 라는 어 평정심을 좀 찾았어요 그래서 어, 이 영상도 제가 다른 유튜브 분거지만이 영상도 제가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피해를 보신 분이 있다면 꼭 시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논리정연하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이분 글을 제가 딱 정독을 하고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아 지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아직 약간 ptsd가 아직 내가 가시지는 않았는데 지금 촬영하면서 웃음 촬영하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 떨려가지고 와 근데 일단 썰은 요즘도 하도록 할게요 썰은 요즘에 하고 왜냐면 어쨌든 매니저님들이 주신 어떤 정보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정을 복구를 했습니다 예, 계정을 되찾았고 그건 한 저녁 한 7시쯤 돼서 되찾았습니다 어, 제가 나중에 이제 해킹을 당한 유튜버들에게 이 부분에서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갈게요 어, 어, 갑자기 보는데 숨이 확 막히네 자, 여러분들에게 공지 드려야 되는 것부터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웃음> 자 지금 새 영상이 복구 중입니다 일단 왜냐하면 제가 계정을 돌려받았을 때 이제 계정이 살아났을 때 어, 들어가 보니까 모든 영상이 제가 한 3000개 되는 영상이 어, 복구가 됐습니다 아마 백섬이나 뭐 나는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뭐 백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복구를 한것 같아요 어, 복구는 됐는데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있 비공개 영상으로 되어 있어요 비공개 영상 내가 얼추 3000개 되거든 그래서 형이 누적 조회수가 1억이 넘어요 1억 뷰가 넘는다고 내가 <웃음> 내가 유튜브 채널 만든 게 2012년이 더라 10년 됐어 내가 나도 그렇게 오래 했는지 몰랐어 <웃음> 와 그거를 다 이제 비공개를 풀어나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어, 과거 영상들이 의도치 않았던 과거 영상이 공개될 수도 있다는 점 <웃음>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생방했던 거 비공개해놨던 생방들도 있거든요. 생방대로 주로 제가 원래 비공개로 돌립니다. 근데 그런 게 공개되면서 어 다시 최근 신영상으로 막 뜨기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분, 그, 그, <웃음> 내가 뭐 킥복싱 다닐 때내 개인 소장용으로 내가 비공개로 올려놓은 영상들이 막 공개가 됐뿐다거나 지금 그럴 수가 있다는 점을 조금 어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구스님 새 영상 올라왔네 하고 봤는데 막 1년 전 영상이고, 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니까 그거는 원래 공개돼 있던 거를 공개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새 영상으로 안 뜨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제가 비공개로 어, 나만 보려고 내 뚜둔 영상들 이런 게 공개될 때 여러분들에게 새 영상으로 그게 뜨나 봐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은좀 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있을 수 있어서 어, 구이의 흑역사 같은 걸 혹시 보게 된다면 좀눈 감아 주시고 예? 내가 뭐를 올랐더라? 하여튼 하여튼 뭐 재밌게 보시려면 재밌게 보고 어, 그 하여튼 고를 수 있다는 거양해 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평소 조심해야 하는 것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윈도우 디펜더가 이제 굉장한 수준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윈도우 디펜더로, 어 백신 안 깔아도 윈도우 디펜더로 거의 다 막을 수 있다. 요런말 들어보신 분 있나 모르겠습니다. 어 제가 그렇게 듣고, 어 와, 디펜더가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 하고, 디펜드, 디펜더를 켜고, 음월 정액으로 제가 원래 그 백신을 쓰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월 정액을 이제 끊고. 어 <웃음> 야, 돈 굳었다. 월장에 끊고, 야, 디펜드가 그렇게 좋아졌대. 디펜드를 켜놨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다? 뚫렸다. 뚫렸다. 어, 어떻게 뚫렸나 지금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평소에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메일을 저는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메일이 정말 막 하여튼 많이 옵니다. 많이 오겠지? 많이 오는데, 제가 다 일일이 다열어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도 굳이 여러분들이 막 덱 제보부터 해가지고 막 계정을 살려 달라부터 해가지고 뭐 진짜 호수 많이 오거든요 다못 열어본다는 점을 제가 또 양해 말씀 좀 드리고 어 근데 어, 저는 그런 걸 교류하는 거 좋아해요 뭐 예를 들자면 최근에 또 만났던 분인데 이메일로 AI 기술로 편집 기술이 향상되고 있다고 해요 AI가 편집해 주는 편집 툴이 개발 중이다. 어, 구스마일 님의 어떤 고견을 듣고 싶다. 뭐 이런 어떤 이메일이 와요. 저는 이제 그런 세상은 변해가고 있고 발전해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 소통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좀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어, 뭐뭐 어, 그래 뭐, 뭐가 듣고 싶냐 했더니 어, 유튜버로서 어 편집 프로그램에 바라는 점 이런 게 듣고 싶다 근데 혹시 실례가안 된다면 한번 뵐수 있을까요 뭐이러더라고 해서 찾아오겠대 또 직접 그래서 오 어, 어, 알겠습니다 어, 저 그런 거 이렇게 외면하는 편이 아니에요 제가 원래 찾아오셔서 어, 저랑 같이 국밥 한 그릇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많은 것들을 말해 드릴 수 있었어요 유튜버들이 편집할 때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루즈한 뭐 음소고 붙은 부분 멘트가 없어서 오디오 추고 있는 부분이 AI가 좀 잘라냈으면 좋겠고 뭐 어떤 뭐 하여튼 여러 가지들을 말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은 제가 사드렸습니다 <웃음> 밥도 제가 멀리 오셨으니까 밥도 제가 사드렸어요 어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막 이메일로 어 앞으로 우리 음악 저작권을 이제 주식처럼 사고 판다는 거 아세요? 혹시? 그거는 지금 이미 좀 많이 상용화 돼 있잖아요. 근데 유튜버의 저작권을 어 주식처럼 사고 판다. 뭐 이런 서비스를 개발 중인 스타트업 대표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막어 응원한다. 나는 어떤 새로운 어떤 것들을 하는 분들을 참 응원한다. 막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어한번 찾아뵙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왔어요. 우리 돈까지 와가지고 제가 그 어떤 그 사업에 대해서 막 들었어요. 들었을 때 저는 또 솔직하게 말해줍니다. 이 부분에서 위험한 점이 있다. 어, 위험한 점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유튜버들 안 할걸? 막 이런 어떤 얘기도 해주고, 솔직한 얘기도 해주고, 아, 정말 감사하다고 하고, 커피는 그분이 사고 가셨습니다. <웃음> 하여튼, 어, 그런 만남도 있었고, 또 어떤 업체가 있어요. 이 대표님도 제가 그때 만나봤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혼자셨지. 혼자 이제 구상하고 있는 청년인 거예요. 주로 만나는 분들이 다 주로 청년들입니다. 어~ 이 청년이 어~ 어떤 플랫폼을 만들게 되는데 뭐~ 그때, 그때 막 얘기를 했어요 어떤 광고주와 유튜버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 아이디어 좋은 것 같다 내가 보기엔 아이디어 좋다 왜냐면 광고주들도 유튜버들과 일일이 어, 연락하기 힘들고 그래서 그 어떤 플랫폼에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대표님은 이제 수수료를 받고 그런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어 사업 좋은 거 같다. 그분하고 한두세분 만나서 밥 먹었어요. 근데 그분 지금 되게 잘 됐어요. 제가 마지막 그때 회사 이제 커피 제가 이렇게 박스 사들고 놀러 갔었거든요. 강남에. 지원이 수명이 넘던데 어, 그분 성공하셨어 하여튼 이제 그런 분들과 교류하고 내가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는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메일을 읽는 것처럼 클릭해 보게 되고 그 이메일에 뭐 자기들 사업에 대한 부분 한번 보러 오라고 이제 링크도 있고 할거 아니에요 링크 자 여기서 내가지 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함부로 누르지 마세요 한번 누르면 안돼 큰일납니다 특히 이메일로 온 내가 알지 못하는 링크 누르지 마세요. 어, 저도 이번 일 당하고 알건데 멀웨어가 멀, 멀웨어가 멜웨어가 하는 자석이 있거든 그게 이제는 너무 발전해서 정말 링크를 터치했을 때 내가 원했던 사이트인 것처럼 만들어 놓는데 심지어 그것도 그래서 거기서 어떤 메뉴를 눌렀을 때 가는 거예요 다 틀리는 거예요 내, 내 특히 구글이 로그인 돼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 크롬 쓰시죠 크롬 아이도 뭐 구글 로그인 안돼 있나 줄 컴퓨터에 유튜버들 특히나 당연히 로그인 돼 있고 그 구글에다가 뭐 다른 비밀번호도 많이 저장돼 있고 이렇거든요. 끝나는 거예요. 그한순간이 끝나는 겁니다. 섬뜩하죠? 그래서 내가 또 우리 채널의 그전 운영자, 우리 아이유무TV. 아이유무가 이쪽으로 혹시 좀잘 아는 동생이에요. 이, 이 동생은 운영자를 만난 게 아니고 제 고등학교 때, 때부터 오랜 친구입니다. 이 친구한테 나중에 이제 해결되고 나서 들은 얘기인데, 디펜더가 좋아진 건 맞지만, 디펜더만 믿고 있기에는 해커들도 너무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 최상의 기술을 가진 백신을 디펜더도 쓰고, 백신도 써야, 써야 된다. 형님, 그걸 왜 취소하셨습니까? 돈구었기는 <웃음> 씨, 죽을 뻔 했네. 그래서 지금 백신을 다시 깔았습니다. 어, 이 광고는 아닌데요. 광고는 아닌데, 이 동생이 추천하기로, 어, 저도 이 백신을 쓰고 있는데요. 어, 베스트. 어, 요 정도만 말하고 갈게요. 더 이상 얘기하면 광고 같지? 광고 아닙니다. 그게 되게 좀, 뭐라더라, 6억 명 정도 쓰고 있어요. 하여튼, 그 대단히 좀, 강한, 백신 프로그램을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 지금 걔들도 기술이 계속 그뭐 메뉴들이 더 발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새로운 이상한 링크를 누를 때 이미 야 그만 잠깐 만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이 링크 뭐냐 이런 어떤 기술들이 다 이제 계속 발전되고 있는. 그러니까 크래커도 발전하고 해커도 발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해커는 사실 좋은 쪽이에요. 크래커가 나쁜 놈들인데 그냥 우리 해커라고 통영해서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 음 그걸 방어하고 있는 기술자들도 발전하고 있고 공격하는 애들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방어하는 쪽 발전하는 쪽에 어, 월정액 같은 거 아끼지 말고 써야 되지 않나 저, 저, 이, 어, 일단 나는 저 최근에 저 이번에 일 당하면서 어, 아마 이제 해지를 안 하고 계속 쓰지 않을까 평생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뭐꼭 뭐꼭 위로가 아니더라도 무료 백신이라도 뭐가 하나 무슨 백신이 좋은지 제가 잘뭐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합니다 일단 백신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어떤 이상한 링크들을 절대 클릭하지 말라 이메일로 온 어떤 링크나 어떤 다운로드 뭐 이런 조심합시, 조심합시다 자 그렇게 오늘 마지막 얘기 해킹을 당한 유튜버 분들에게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아마 저도 당해봐서 알고 일단 일단 정신이 아마 까마득해 지고요 평소에 생각할 수 있던 그 생각조차 도 생각이 안 떠올라요 어, 어떻게 해야 되는 밖에 안 떠올릴 겁니다 일단은 침착 하셔야 되고 그리고 관련된 유튜버 분들의 영상을 좀 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뭐 유튜브 해킹 치면 막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어 생각보다 되게 어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당하고 있다. 이 보면 그죠 유튜브 해킹 1 0일만을 보고 있겠고 다 보질 못했어요. 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강추드리는 영상은 지금 제 영상 설명란에 남겨두겠습니다. 그분 영상을 보고 어, 대단히 힘을 얻었어요 일단은 침착해야 되고 첫 번째 뭘 해야 될까요 일단 내 유튜브 계정에 관련된 어떤 결제수단들 있죠 결제수단 들 구글 계정에 등록해 놓은 신용카드 그걸로 엄청나게 질러 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신용카드 같은 것들을 일단 정지하세요 일단 당장 전화해서 일시정지를 하시고 그래야 큰 피해를 안 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매니저님들이라든지 어떤 그런 분들에게 일단 이 사실을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그분들에게 들어온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링크로 인해서 이게 해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저도 아까 보셨다시피 이 해킹법이 너무 너무 고수라 가지고 그이 자, 복구 이메일에 그 번호를, 넘버를 입력하지 못하도록 어떤 제시도를 위해서 막아놓은 게 있어서 그지 그거 아니었으면 거기서 해결이 끝났거든요. 끝났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들 알리시는 게 좋겠고 또 하나 팁을 좀 드리자면 자, 여기 PC에 우리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면은 PC입니다. 지금. PC에 유튜브 스튜디오 들어가면 만들기 있고 여기에 크리에이터 지원팀과 채팅하기 있죠. 크리에이터 지원팀과 채팅하기. 음, 요를 통해서 크리에이터 지원팀이랑 1대1로 바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걸 대화를 해서 어 무엇을 도와 달라고 해야 되냐면 유튜브 계정 해킹을 당했는데 이 계정을 복구할 수 있는 신청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 양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걸 좀 전달해 주십시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버튼은 이 버튼은 구독자 1만명 이상인 유튜버만 있습니다 그 지금 내 계정이 로그인이 안 되는데 그뭐 구글 계정에 여러 개 만들 수 있잖아요 뭐 친구 계정을 빌릴 수도 있고 근데 구독자 1만명이 넘었는가 그죠 답답하죠 구독자 만 명이 넘었어야 이 채팅을 누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구독자 1만 명 이상인 동료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동료의 힘을 빌려서 크리에이트 지원팀과 채팅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구글 계정 복구 신청서를 받아내는 게 포인트입니다 구글 계정 복구 신청서를 받아서 이 신청서를 받는다면 대충 쓰시면 안 되고요 대충 쓰면 이게 또 질문이 또 돌아옵니다 그럼 또또 또 써서 또조치해야 되고 이게 왔다갔다 하는데 막 이주씩 걸리고 그럽니다 처음 쓰실 때 정말 꼼꼼하게 쓰세요 모든 짐작되는 부분 모든 내가 아는 부분 내가 어디에 평소에 로그인이 많이 하는지 나는 대한민국 어디에서 로그인이 많이 하면 그로그인 데스크탑 컴퓨터로 많이 하고 두 번째로 많이 한건 핸드폰인데 그 핸드폰은 갤럭시 무슨 무슨 기종이며 그것은 주로 어디 지역에서 주로 쓴다 근데 내가 뭐 이번 여름에 여름 부산으로 여행 갔는데 부산에서 8월 뭐 며칠에는 로그인한 적이 있다 등등 이 정도까지 상세히 보내셔야 돼요 제 경험을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로 제가 여름에 여행을 가서 부산에서 로그인한 적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까지 다 일일이 저어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다른 데서 로그인했던 기록들이 지금 막 난잡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 최대한 상세히 써서 전달할 것입니다. 자 그다음이 구글 계정 담당자와 이메일로 이제 어,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해결하는 부분인데 요렇게 해결하신 유튜버님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영상도 제가 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그때 몇 개를 봤는데 다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꼭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어, 이게 지금 이이 부분에서 구독자 1만 동료가 없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게 지금 잘 이게 이 부분이 원활히 안 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어, 이메일로 해결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런 또 유튜버님들 영상을 찾으면 거기에 또 어떤 어디로 이메일 보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남겨놨거든요 저는 이렇게 해결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이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결하신 분들도 있더라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해서 처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오늘 이제 영상을 마치고요 우리 구찌님들, 아, 제가 이거 당하신 분들, 다른 유튜버 분들, 유튜버 분들 거 영상 보니까 막 이상한 막 영상이 올라와 있고 막 주로 비트코인이야, 이자석들 거대한 조직이 있는 것 같아. 이 비트코인 막 영상 만 하고 가니까, 아니, 이 형이 채널을 팔았나? 이러고는 구독 취소한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하루에 몇천 명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제 채널은 아무도 안 나갔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구스 형 채널이 갑자기 무슨 이더리움 모시기로 바뀌어 있고 이더리움 뭐 이상한 생방이 예정되어 있다고 했을 때 구스 형이 채널을 팔았구나라는 의심한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다는 거야 <웃음> 고맙습니다 어 아, 진짜 고마워요 그이 이 형이 그랬다는 건 그런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했고 이형 해킹당했구나 바로 이렇게 알아봐준 게 진짜 고마웠고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저한테 막 이메일로 막형 지금 했, 어,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우리 저저 저, 오픈 채팅방도 있잖아요 제가 거기서도 막 걱정해 주신 분들 전부 모두뭐 정말 어 정말 정말 너무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웠고 되게 힘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 편집자님들도 제가 지금 당연 이러니까 영상을 못 드린다고 했을 때어 투덜거리지 않고 어막막 막 음료수 보내주시고 막이거와 뭐 진짜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건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했고요 이제는 뭐좀 조심하고 조심하고 백신. 어, 잘 쓰고 그리고 교류하는 건좋아지만좀 이상해 보이는 메일들은 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일에더 조심할 것 같거든요 앞으로 어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구태식이 돌아왔구나 신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